안녕하십니까 3월 22일자 해외선물 미국 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 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예금보장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으로 은행 업종이 강세, 강세를 보이며 상승했는데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장중 50% 넘게 급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대처가 은행 시스템 안정을 위한 조치를 시사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개선된 모습입니다. 특히 테슬라는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자 7% 이상 급등했는데요. 금리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상승세를 유지하며 마감했습니다. 원유는 글로벌 은행 리스크 완화 기대와 경기의 연착륙 가능성에 수요 증가로 상승했네요. FMC의 금리 발표를 앞두고 은행 리스크로 인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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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 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월 22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11시 30분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이후 이일 오전 3시에는 fmc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원유 재고 이전치는 155만 배럴이며 예측치는 마이너스 156만 5천 배럴로 예상됩니다. fmc 금리 이전치는 4.75% 예측치는 5%로 예상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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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계좌 보유하신 분들만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계좌 개설을 먼저 하셔야겠죠? 각 회원들의 거래 스타일을 확인하는 정보가 있으니 관심 있는 회원님의 닉네임을 클릭하시어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방송은 투자 참고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외 선물 미국 옵션 원기 충전 유진 투자 선물 김억수였습니다. I hope you in today. Goodbye.